연습 영상이 확실히 진짜 무빙이나 이런 힘 컨트롤이나 뭐 이렇게 액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은 게잘 보여서 정말 좋네요. 네, 소름도 좋습니다. 났습니다. 진짜 댄스를 하는 이제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도 영상을 봐도. 지금 하나 한분한분다 댄싱이 너무 뛰어나요, 너무 좋고 어떤 춤을 추셔도 이제는 진짜 다잘 추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메인이 댄스가 아닌 분들도 이렇게 합이 네, 잘 맞지. 맞다는 것은 정말 연습을 많이 했다는 네,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앞에 먼저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뭔가 하나의 뮤직비디오를 연상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은 좀 보여드리면 여기 처음에. 뭐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처음과 마지막에 이제 갔다가 다시 똑같은 라인으로 돌아오는 뭐이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 이후에도 자이 부분이죠. 이 부분 말고 아이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면 이렇게 전국이 메인 파트에서 이제 센터에서 솔로를 하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연출을 해주잖아요 네 이런 느낌이죠 이게 초반 도입부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여섯 명도 다 일어나서 정국처럼 이렇게 솔로 솔로처럼 이렇게 안무를 진행을 하면 사실 이 음악과 흐름상 살짝 맞지 않는 느낌도 있고 어 뭔가 초반부터 달리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아 밑에서 살짝 배경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면서 그 가운데 정국이 솔로를 하면 이제 뭔가 도입부에서 살짝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도 주고 뭔가 이런 이게 도입부에서 점점 이렇게 뭔가 나올 거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게 있죠.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이러면서 더욱더 정국을 아. 살릴 수도 있고 네. 이렇게 같이 모, 같이 이렇게 모이면서. 이런 메인 부분들을 더 살릴 수 있어서 네, 이렇게 어, 표현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이런 장치들이 몇개 있어야 안무가들이 많이 쓸수 있는 네, 네, 정말 이 안무가분이 이 안무를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게 보여요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를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아 이게 이렇구나 하는 거를 좀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안무 연습 영상을 보니까 더욱 안무가 하나의 뮤직비디오 같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고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이렇게 손을 잡는 부분들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손을 잡는 부분들 있어요 여기 뒤에도 이제 정부 음. 분한테 가려서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손을 잡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디테일을 정말 잘 살린게 이 음악 박자에 꽉 채워서 손을 잡거든요. 특히 두 정말 춤잘 추는 지민과 제이홉이 정말 잘 표현한게 보시면 정말 미세하게 손끝까지 손끝까지 살려서 중요하죠. 네, 정말 열심히 표현해줬고 이렇게 가서 자연스럽게 배경에서 이렇게 흩어지으로낌으 이렇게 빠져 이렇게 빠져이에요말래이에요이런 네, 부분들 이선도 그냥 움직이는게아니이뭔게 진짜 하나의 뭐 뮤직비디오나 영화 효과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보고 와 정말 잘 만들었구나를 알수있어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 이렇게 하이기서도똑같이 네, 네, 네. 똑같은 효이를 쓰는데 <목소리> 이렇게 해서 빨져 나가죠. 들어가는 <목소리> 부분에서 바로 연결되는 거, 뭐 이런 건 아니죠. 네. 그 뒤에 2절에도 똑같은 이제 이런 식의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제이오 파트에서 여기는 정말 안무라기보다는 진짜 이제 구성이거든요. 뭐 대형 이제 약간 네. 연출로 돌리는 느낌인데 이래서 더욱 더 제이오를 살려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분이 되게 뮤직비디오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게 표현을 일부러 해준 거게되여기서되더 느끼고요. 사게이렇게한 명씩 게되준다고 해도 이제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뭔가 제스처나 플레이게잘 해줘야 이제 이게는 건데. 네. 너무 잘 살렸죠 진짜 이게 못하면 은 정말 옆에서 이렇게 잘 해줘도 진짜 어, 잘할수 있어요. 정말 어색해져요 맞아요. 뭐 정말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데 뭐 하나하나 멤버들 하나하나가 정말 잘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또 사는 거죠 그쵸. 근데 이러면서 이제 빠져나갈 때도 이느낌을 살려줘요 보시면 이렇게 두 명이 먼저 빠져나가죠 두명 먼저 빠져나가고 그대로 느낌이 이어가서 두명 빠져나가죠 빠져나왔어그 와중에 이제 바로 연결을 해서 아이컨택으로 연결을 하고 연결를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올 걸 아는 것처럼. 맞아요. 이미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앞에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지금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데 <웃음> <웃음> 네, 댄서들도 사실. <웃음> 가족들이 하는 플레이나 제스처를 보고 많이 공부를 또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이오까지 싹 빠져나가죠 그리고 한어 응. 응. 나와서 다 같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까지 이런 부분들을 이 연습 영상을 통해서 보고 더욱더 이제 아, 이거 진짜 뮤직비디오처럼 잘 만든 더잘 만든 안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네. 이 동선 이동이나 이 전환하는 이 효과를 주는 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볼수 있었어요. 네. 네. 재밌죠? 네. 음. 재밌어요. 벙펑펑 어. <웃음> 어. 여기 진짜 너무 잘살렸다 그렇죠. 다들어요. 이게 사실 어, 이 아, 부분은 잘안 보여. 어 지민 또 지민도 보죠 그러면. 아, 지민들, 지민 봐봐요와 이거는 힘을 <웃음> 어, 대박이네요. 여기는 일단 메인 정국파트가 너무 잘 살리기도 했고 네. 그 <웃음> 제임스 커튼쇼에서 한 거는 여기 부분이 사실 잘안 보였었어요. 맞아.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웃음> 확실히 알. 진짜 잘 표현했다는 게 보이네요. 응. 근데 심지어 이, 이 와중에 지민이 정말 힘있게, <웃음> <웃음> 엄청 힘, 이게 보통 힘이 아닌데, 이 정도면. 여기. 아 이렇게 놀랐는데, 지금 이렇게 <웃음> 제임스 코든 쇼는 좁아서 지민이 이동 동선이 되게 이렇게 짧았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는 제대로 쓰다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딱 봐도 알수 있는 게 동선이 꽤 길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연습하면 이제 알잖아요 보면서 그렇죠. 그때그때 그때그때 이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딱 알고 지민이 지금 보고 캐치해서 한이 정도까지는 이제 프리사이일로 오고 아좀 먼데 싶으니까 지금 이렇게 멀리 네, 이거 또 되게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게 정말 처리를 잘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비의 온갖 스타일이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 예쁘다 이거 좀 생각도 하기도 했고. 네, 힘나는. 이헤어분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아, 잘 갔으면 무슨 재수철처 그리고 제가. 그러던 게이 시선 처리를 너무 잘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여기서 제이홉이 하는 시선 처리를 보고 되게 잘한다 하는 걸좀 느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흘리는 부분인데도 이게 시선 처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게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따라서 흘러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 선이랑 네. 이 시선 처리가 여기서 메인 제일 앞에서 시선처리를 하는데도 전혀 이제 어색함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표현을 한걸 보고 아 진짜 시선처리랑 정말 표현을 잘한다 음. 보고 여기서 좀 놀랐어요. 센터 프로입니다 진짜. 춤도 너무 잘 춰요. 진짜. 물론 다른 분들도 잘 하시긴 했는데 여기서 정말 앞에, 앞이라서 앞에 있는 분들이 표현을 또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잘 해줬고. 그래서 정국. 네. 분이 더 이제 여기를 더 그렇죠. 네. 더 확실히 살릴 수 있는 거고. 네. 음 보통 이제 댄서분들이 안무를 짜거나 그러면 소스나 이제 보컬이나 이런 걸다 들으면서 이제 안무를 만드는데 지금 이 안무를 보시면은 그 노래 안에 소스나 세션 같은 것들, 뭐 트르륵, 뭐 쿵쿵 뭐 이런 것들을 다 맞췄어요. 그게 너무 놀라워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느낌을 네. 유지를 하면서 이걸 맞추는 게 힘든, 힘든 일인데 그걸 맞춘다는 거는 정말 연습이 잘 되있다는 거죠. 자 네. 안무 제가 그 안무가 분을 알고 나서 영상을 몇개좀 봤어요. 근데 안무가 분이 확실히 되게 저희가 안무를 짤때 길이라는 게 있는데 다르게 좀잘 짜시더라고요. 다른 보통 다른 분들이랑 다른 길로 음. 또 살짝 독특한 퍼포먼스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블랙스완을 이제 안무를 짤 때는 정말 방탄에게 잘 어울리게 고심을 해서 짠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하시는 안무 스타일과 어 약간 다르면서 비슷하기도 하고 퍼포먼스를 많이 살릴 수 있게 방탄에게 잘 맞춰서 고심을 해서 짰다는 걸볼 수가 있더라고요. 괜찮나요 <웃음> 야, 약간 약간 영혼 나가는 것 같은. <웃음> 새벽이랑 아 음, 그렇죠. 새벽 감성. <웃음> 자 그리고 문의 주신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스케이트 타는 부분, 여기 부분이죠. 첫 번째 영상에서 얘기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외국 분이 이제 어, 보시고 그냥 딱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라서 <목소리> 그렇죠. <웃음> 자꾸 이제 스케이트가 떠오르게 되네요. <웃음> 자, 그렇긴 한데 잘 보시면 진짜 지민이 헤쳐나가는 느낌이죠? 응, 이렇게 만약에 장인물이 앞에 있으면 응. 이렇게 밀치고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몸짓 같은 이제 이런 느낌이죠. 이런 걸 안무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네, 여기서 더욱더 이제 극적으로 좀 표현을 한것 같아요. 응. 지민이 이, 이 퍼포먼스를 살리기 위해서 보시면 헤쳐나가서 끝까지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느낌이죠. 응. 네, 뭔가 어떤 목표나 이제 뭐 그런 느낌이 있죠? 이제 네, 다양한 방, 아미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잘 아시니까 네, 그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런 효과를 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걸 통해서 더욱더 더 잘하게 된게 사실 여기 부분 이 스케이트 타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 부분, 지이 말고 이 부분이 잘안 보였었어요. 나머지 이제 멤버들이 하는 부분 음. 근데 보시면 똑같이 음. 보세요 음. 무언가를 붙잡는, 음. 붙잡는 느낌으로 여기서 같이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음. 이렇게 예예예에 맞춰서 지민이 이렇게 헤쳐나가는 거에 보시면 예예예 예, 예.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해줬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지민이 이렇게 해나가는게 훨씬 더. 더 살릴 수 있는 네, 그렇죠. 더 극적으로 표현을 할수 있게 여기서 이렇게 도와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임스 코든 쇼에서는 이게 잘 안보였잖아요. 그래서 잘 여기가 어떻게 한뭘 하는건지 잘 몰랐었는데 이걸 통해서 아 이렇게도 살렸었구나를 볼수 있었죠. 맞습니다. 네. 너무 이제 설명적으로만 가는 게 아닌가 <웃음> 뭐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웃음> 보신다고 하셔서 네 일단 하고 있는데 잘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웃음> 이게 뭐 많은 분들도 이거 보시고 어 조금 더그전 영상보다는 동작도 잘 보이고 할 텐데 음. 저희도 느끼기에는 이 서브로 이제 받쳐줄 때이 동작이나 이제 댄싱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음, 그 부분 그렇죠. 잘 캐치해 주시는 아. 것 같아요. 사실 메인만 보게 되거든요. 저희 이제 안무를 짜고 한 곡을 구성할 때 정말 메인을 받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옆에서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살려줘야 되는지 그거, 그런 그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이런 걸..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요? <웃음> 무엇이 감사하나요? 어,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아, 이런,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웃음>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같이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좋게 본 포인트가 있었나요? 어, 저는 솔직히 아무래도 제가 댄서다 보니까 사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또 보는 게 댄싱을 이제 본다고 하면은 너무 진짜 너무 놀라워요 진짜로 음. 댄싱이 너무 좋아가지고 베이스 표현이나 이제 스냅 표현 같은 것들이 동작에 다 보이도록 돼 있어가지고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댄싱이 너무 뛰어나서 오히려 배울 게 너무 많은 영상인 것 같아요 아마 이거를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 저는 아마 못할 것 같은데 <웃음> 그렇죠 이게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냥 힘듭니다 <웃음> 이 춤만 처 쳐서는...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점점 이제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다른 아이돌분들도 이게 스킬이 느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스킬이 늘어서 이렇게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노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노래를 잘 하면서도 이제 퍼포먼스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무대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다는 거 연습도 많이 하고 맞습니다. 엄청난 노력과 땀이 빗땀 눈물. 피, 피, 땀 눈물. <웃음> <웃음> 그래서 빗땀 눈물. 아, 아, 아, 아 그래서. 어 아, 아. 지금 와. 귀 표정 보셨나요? 어 <웃음> 지금 표정 깜짝 놀랐어요. 어이 아, 왕급 조절이. 이건 진짜 그냥 표정으로 다 말해 주네요 여기서는 사실 이제 다 손을 넣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원래 첫번째 영상에서 봤었던 이 제임스 제 코든쇼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멋있게 비가 손을 넣, 찔러 넣어줬어요 이게 킬링포인트인데 네, 여기서는 살리진 않았네요 그리고 지인분도 이제 복장이 자유롭기 때문에 훨씬 더 춤을 잘 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춤 <목소리> 보면 이런 것도 정말 J-OB이 잘하는 게 지금 리드를 하는 거죠 다른 분들을 자연스럽게 리드를 하는 손짓으로. 음. 이렇게. 그쵸. 그렇죠. 리드를 정말 자연스럽게 잘 표현해줬어요. 음. 안무를 잘 만들었어요, 정말. 너무. 여기, 여기. 여기가 확실히 메인 안무를 잘 보여주는 두 부분 중에 한 부분이죠. 그 1절에서. 그 정국이. 하... 어 맞아요 맞아요 그거 또 얘기하려고 했는데 <웃음> 네. 자바 하고 딱이어 네. 이걸 맞춰서 안무를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네.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그 안무가 분의 다른 안무들의 영상을 봤을 때그 안무가 분의 느낌과 살짝 다르긴 해요. 이게 안무 뭐 뭔가 퍼포먼스가 그분이 만들긴 했지만 방탄소년단이 더욱 더 방탄소년단스럽게 어 스스로 이제 조금 더 수정을 하고 느낌을 맞춰서 이렇게 연습해서 이런 느낌이 나오지 않았나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방탄스럽게 잘 표현을 한것 같아요 안무를 이제 잘 짜주셨지만 그 부분을 더 방탄스럽게 극대화 시키는 거죠 사실 이 안무가 뭐 다른 것처럼 보여지게 막 빡세다고 하는 안무도 많지만 이거는 좀 다르게 엄청 많이 빡셀 것 같아요 안무의 디테일이 중요해서 <웃음> 빡세다는 거네요? 그렇죠 <웃음> 이게 표현력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든 게 있죠. 그냥 안무를 하는 거하고 연기가 살짝 들어가면서 표현을 작품. 하는 거는 느낌이 아, 오히려 이 소모하는 에너지가 많아요. 그냥 일반 힙합 신나게 하는 것보다 그렇죠. 소목도 작품... 들어. 음. 작품이죠 이건. 그렇죠 작품이죠. 블랙스완 정말 이게 메인 지금 앨범 어떤 곡이 또 나올지 되게 궁금하고 기대해도 되지만 정말 이 안무. 이 퍼포먼스가 너무 이제 사전에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멋있게.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른 많은 분들이 21일 날 이제 6시에 이제 새 앨범이 뮤비가 나오죠 그때 바로 이제 방송을 해달라고 뮤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또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전 첫번째 영상과 이어서 이렇게 연습 영상을 리뷰를 해드렸는데 어땠을지 되게 궁금하고요 도네 어떤 코멘트나 어떤 제안이 있으면은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또 응원과 네, 댓글 달아 주시면 음.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이제 이렇게 이어서 같이 하게 됐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봤을 때를 이제 조금 더 뭔가 전문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보다 보니까 저번 영상도 그렇고 무슨 말을 하기보다는 이 영상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좀더 멋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번 영상도 이제 저번 영상과는 많이 보여지는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댄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뛰어나다. <웃음> 멋있다, <웃음> 멋있다, <웃음> 네, 멋있다. <웃음> 뭐그 정도로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이런 시간 갖게 돼서,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웃음> 자, 우리 인기녀 햄지님. 아, <웃음> 어, 저는 처음 리뷰를 했을 때보다 지금 영상이 더 이제 안무적인 요소들을 더. 보게 되지 않았나. 음. 하지만 너무 멋있어서 <웃음> 오늘도 팬의 네. 입장으로서 네, <웃음> 네. 팬의 네. 입장으로서 다들 역변 날리면 아까 들어가시 네. <웃음> 네, 그냥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아, 네. 네. 뭐 그런 모습들을 또 보고 좋다고 해 주셨으니까. 네. 좋죠, 저희는. 네. 네. 네. 네, 너무 멋있고 일단 저는 연습을 하러 가겠습니다. 네. 네, 오. 너무 저는 연습. 네, 네. 아, 연습이 네. 네. 아니면, 끌어오릅니다. 네. 이 진짜 인정 응. 연습 영상이 네. 네. 연습 욕구가 끌어오르죠.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 <웃음> 네. 그런 그런 느낌. 그런 그런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자, 어, 마무리 하면은 이제 다음 영상은 미국 최대의 쇼중에 하나죠, 슈퍼볼에서 한 이제 퍼포먼스 쇼를 이제 소개해드리고 하는데 사실 이건 정말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슈퍼볼에 무대는 방탄이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른 분이 하신 걸 보고 왠지 다음번 슈퍼볼 때는 방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아미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시겠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급하게 또 늦은 시간에 이 새벽에 촬영을 하게 돼서 정말 두 분과 여기 스튜디오를 빌 뵈주신 분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데 저희가 너무 횡설수설한 것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 차분해서 좋다고 해주셨는데 오늘 조금 너무 이제 좀 텐션이 뭐안 나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조금 제가 세력이니까요. 사실 뭐 저희가 촬영하는 걸 전문가도 아니고 네, 다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응원해주시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열심히 발전을 많이 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이렇게, 어, 영상을 이게된 것도 어, 여러게들이 정말 많은 이을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찍게 이렇게, 네, 그래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야? 살짝 정신을 놓셨네요. 다시 살짝 정신을 놨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새벽에 다시 하나 둘셋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도 감사합니다. 네,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따 다음에 봐요. 안녕. 봐봐. 하, 이